인생을 조금 알게 해준 주식 내 나이 39살 때의 오래전 얘기이다 그때 나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주식으로 내 인생을 승부를 보고자 할때 모두가 월드컵 때문에 기쁨과 환호가 넘쳤지만 나는 하루하루 한시간한시간을 초조하게 모니터만 바라보며 긴장과 두려운 순간들을 보냈다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정말 기뻤지만 그것은 내 기쁨이 될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 주식이 휘청되고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뒤 2,300원 하던 하이닉스가 연속 상한가를 치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인생승부를 하이닉스에 걸어보자는 욕심이 생겼다. 저렇게 연속 상한가를 칠때 들어가서 몇 번만 상한가 먹고 빠져나오면 될것 같았다. 600원대에서 5인을 넘어서 신용까지 모두 투자했다. 당시에는 자신의 원금의 5배까지 신용투자를 할수 있었으니 나의 자금 1억 4천에 다섯 배를 투자했으니 7억 정도를 투자했다. 머릿속에서는 벌써 상상의 나래가 훨훨 날아다니고 있었다. 상한가에서 하이닉스를 잡았고 다음날 모니터를 켜니 역시 점상으로 날아갔다. 쾌재를 질렀다. 역시 나는 되는구나. 그러나 큰손들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점심 무렵 갑자기 주가가 흔들리더니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오늘 상한가 행진이 무너지는 날인가 싶어 부려부랴 현재가로 매도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는 가격에는 팔리지 않고 하한가가 되어서야 모두 팔렸다. 순간 7억의 15%를 이익을 보던 것을 7억의 15%를 손해보는 상황으로 돌변했다. 한순간에 2억 남짓을 날려버렸다. 주식은 이것으로만 나를 짓밟지는 않았다. 차라리 하한가로 그대로 장이 마감되었으면 인생이 그토록 쓰라리진 않았으리라. 하이 믹스는 2시 이후에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그날 상한가로 마감되었다. 그런 뒤로도 며칠을 상한가 치다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900원대에서 연속 상한가 행진이 끝났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내와 딸 둘, 아들 하나. 나를 포함해 다섯 식구가 이제 어떻게 살고 키워야 하나. 도무지답이 나오지 않은 날들이었다. 차 사고를 당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가 있기만을 학수고대하며 도로에서 운전하고 다니기도 했다. 빈손으로 할수 있는 것이 중국 보따리 장사라고 하기에 그분들을 따라 가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그 분야도 사람들로 넘쳐나서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직장을 그만둔 것이 하염없이 아깝고 그만둘 때는 직장이 몇푼 주지도 않고 쓸데없는 일만 시키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아참케 여겼지만 얼마나 그곳이 소중했던 곳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다. 주식 투자 8개월째 초차의 실패담 저는 주식 관련 서적을 고작 30권 남짓 읽고 많은 두려움을 가진 채 키움증권 계좌를 두고 50만원으로 직투를 시작하였습니다. 직투를 시작한 이유는 책을 30권 정도 읽는 동안 책에서 말하는 용어들 중 실전을 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뉴스를 보고 주식을 샀었는데 하루종일 hts 만들여다보원하다가 며칠 후 극히 적은 수익을 내고 팔았습니다. 근데 팔고난 다음날부터 3일간 상한가. 당초 목적은 50만원으로 100만원 만들 때까지 금액을 더 투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더 하고 싶어지대요. 그치만 꼭 참고 몇몇 종목을 단타로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원금이 48만원이 되니까 우와 4%나 손씨.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에 650만원을 더 집어넣어 총 700만원을 갖고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자마자 떨어지고 이틀만에 30만원 넘게 손실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바쁜 일 때문에 주식을 한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간간이 틈이 날 때마다 샀던 종목은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총 100만원 정도 잃었을 때 남은 600만원을 몰빵해버렸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미수나 몰빵은 하지 말자던 맹세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미수를 하지 말자는 맹세는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미수할 줄도 모릅니다. 그게 아마 미수안하는 주된 이유일깁니다. 내가 몰빵한 종목이 남들은 그 종목은 아무 매력 없다고 그러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뉴스인가 나고 계속 떨어지대요. 그러다가 또 개인적으로 직장 옮기고 HTS 쓸 상황도 안되고 해서 주식을 자연스럽게 안하게 됐는데 이주전인가일 그만두고 우연히 죽가 보니까 손실이 너무 큰 겁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원인 분석이나 할 일이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너무 싸네 하면서 지금 사버리자 이러고는 500만원을 더쑤셔 넣어 몰빵을 했습니다. 사고나서 줄기차게 내려와서 총 1200만원 투자한 금액이 아마 900만원이 좀 넘게 되었습니다. 300만원 정도나 손실 난거죠. 300만원이면 제가 2년동안 사서 보는 책값 정도 되네요.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손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좀더 물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CMA에 있는 여유자금이 몇천 있습니다. 그돈질금 꺼내서 쑤셔넣고 싶어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넣을랍니다. 그치만 팔지도 않을랍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니 아니게 물타기하고 몰빵한 종목 평균 매입단가는 14,800원입니다. 오늘 주가는 12,100원이구요. 암튼 전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들고 있을랍니다. 내년, 후내년 3년 후. 암튼 그냥 죽 들고 있을랍니다. 단 더 수셔 넣지는않을랍니다 그냥 하도 답답해서 넋돌이 올렸습니다. 11년 만에 모두 정리하고 회사 생활에만 전념하렵니다. 11년 전 주식으로 시작할 무렵 고스닥 작전주로 1억 넘게 벌었으니 그 자신감 자만감말에 무엇하랴? 솔직히 보통 사람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별로 상대하지도 않았다. 나는 최소 하루에 천만원 이상 벌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과 어린 나이에 맛본 자산의 포만감과 미치도록 우만함이란, 친구 읽고 애인 읽고, 회사일 뒷자이고, 한방만 한방만 하면서, 살아온 11년 주식 인생. 주식책은, 대략 200건 정도 읽고, 초단타, 단타, 중타, 장타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업무 시간마다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 회사일은 뒷자이고, 우량주는 보이지도 않고, 코스닥 잡주들만 분위기에 휩쓸려 매매하다가 보니, 후그들은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고, 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겨우 따라가는 정도였습니다. 진짜로 10년 전에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다. 주식시장에 돈은 내 거다 하는 생각에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런 생활을 1 0년째 하니까 남는 게 없다. 부모님들에게 소홀하고 친구 다잃고 회사에서 자리 위협받고 배워놓은 기술도 지식도 주식 거래밖에 없고 몸과 마음은 다 상하고 피폐해지고 남은 건 달량 몇 천만 원. 쪽팔려서 금액도 공개 못하겠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외인 기관들한테 어떻게 이기겠다고 달려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다. 술, 담배, 스트레스로 몸은 다만 가져있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던가 자다가 심장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담배는 2주 전에 끊었다. 술도 5일째 안 마시고 있다. 필름이 자꾸 끊겨서 밖에서 맞아 죽을까봐. 지난주에도 해운대에서 술 마시고 난장까고 일어나니 다행히 모자만 없어졌더라. 안 죽은 게 용하다. 주식도 오늘 다 정리하고 끊기로 했다. 11년 동안 잠안 자고 그래프 공부하고 주식 분석하고 연구 공부한 결과다. 개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자식을 낳고 사는데 나는 11년 동안이나 착각에 빠져서 살았으니 정말 개보다 못한 놈이다. 조트 잡고 반성하면서 33살 인생 다시 한번 살아보린다 정말 미련이 많이 남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어쩌겠는가. 개대까리가 사람 대까리 되겠나. 그나마 자살 안하고, 목숨 부지하고, 직장 안 잘린 것천원으로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부자들 되세요. 비록 나는 쓰레기가 되어 떠나가지만.